아 여기 아, 선물인가요? 감사합니다 시, 시, 식량 쓰, 쓰, 쓰, 푸, 쓰, 무, 크 <쿠>, 무, 푸, 푸 <웃음> <후. 웃음> 스러운 시즉을 올리는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응. 왜알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릴 것인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웃음> 우리를 기다릴 것인지. 아나왜 해석이 그렇구나. 잘 되지? 아, 어왜 <웃음> 중국어가 일단... 들리지 갑자기? <웃음> 아 들리는데. 여러분도 들리는데. 중국어가 <웃음> 아, 들린다면 <웃음> 좋됐다고한 <웃음> 번씩 부터 붙을... 좋아요 <웃음> 댓글 다른 <웃음> 영상님 <웃음> 구독까지. 우리 욜주기. <웃음> 물 원하는데? 식량 먹을 거, 거, 거? 원합니다요. 먹을 거? 먹을 거. 그.. 그 m 1 0 0 그.. 그0 0 m 100m. 100m. 100m. 100m. 100m. 1 0게능1하게 넣었답니다. 서비스. m 100m. 100m. 1 0 0니1 아직 아, 안들어온 것 아, 같습니다 미개한 똥막대기들아 이세상에 안들어오면은 너는 동생입니다 <웃음> 형님 제가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야 마인크래프트가 설치가 되서요 컴퓨터를 껐다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우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우와 이거 지금 마그마블록 이용해가지고 돌린 다음에 우와 야 이거 멋있다 어떤 사람이 만들었죠 이거를? 아 아니 차림새를 보아하니 지현전 학자 같으신데 어 맞습니까요? 어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기술을 어? 자동농장을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나흘이 아 자동으로 수확하고 빵까지 만듭니까? 그렇습니까? 아 지옥을 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박사님 연비나을이 예. 농사를 지을 땅을 아예 좀 크게 잡는 게 어떨까요? 저는 호박농장을 좀 지을게요 말투가 근데 되게 2022년 같습니다 <웃음> 사투리입니다 <웃음> 아 그런가요? <웃음> 저는 궁궐 라인이기 때문에 사투리를 궁궐 사투리를 씁니다 자한 팬이 리로 왜요? 여쪽으로쫙 밀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요 너 무슨 일 있는데? 제가 케빈 옆에서 보자 해드려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바로 삿들고 와예나 잘못 걸렸어 뭐막 일을 시킨다고 근데 저런 사람 말까지 들어야 돼? 일단 들어야 돼, 나 빨리 와. 우리보다 높으니까 어. 듣긴 들어야 되는데 어. 어 일단 가자 저기 따라오셔야 되나 뭐 얘기를 되나요? 하려고 그렇게 하지? 음, 광대 사업 구상 좀 한다고 잠시 자리 좀비켜요 광대 사업 구상이라니? <웃음> 저희 네. 이제 그 바다 건너 그미국이란 데에서 삐보이라는 거들여오려고 지금 띠부띠부? 띠부띠부가 디부? 디부, 아니라 삐보입니다, 삐보이 스티커 들어온는줄 알았네 티커? 그게 뭡니까? 스티커 물수 자에 티는 <웃음> 무슨 팀입니까 그님 티, <웃음> 그님 티. <웃음> 그래서 님 티어가 어떻게... <웃음> 나으리, 지옥 문이 열려서 저는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는 남으세요 나으리, 하나. 친구 혼자 지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니요, 지옥은 혼자 가는 거예요 <웃음> 갔다가 가스타라는 응. 녀석한테 터질 뻔했대, 가지 말자 모서리 쪽으로 살짝 새 옷을 파야 될것 같아 그러면 효력성이 떨어지지 너는 숟가락이 어딨니? 나나 숟가락이 없어 그지라서. 그럼 손으로 파. 손톱에 때 묻어. 우리 같은 그지는 항상 때가 껴 있어. <웃음> 비용 내일 그만하자. 너는 저기랑 여기랑 그냥 왕복만 한세번 했잖아 그냥. <웃음> 땅은 나만 팠어 <웃음> <웃음> <웃음> 열심히 한 캐빈에게는 맛있는 걸더 드리더라. 더 드리라? 이보쇼 광대양반 집에다 빨리 양목장을 만들어줘 <웃음> 양을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또 우리 임금님한테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지금 뒤에 좀비랑 같이 가고 있는데 도와주러 와줄 사람 없소? 지금 밤에 나가는거... 아 잠깐 건... 어, 좀비가 양쳐먹어야 이... 어? 어? 여기다 여기다 우와! 우와 근데 양을 노려 어 얘네가 양보고 와날 보는게 아니었소 그래도 내가 소시적에 칼춤 좀 추.. 아! 어 맞았다! 오, 어, 어 다행이다 조심조심 조심, 조심. 어, 혹시 감염된거 아니시 아, 어, 아 감염 안됐습니다 이야기여 어차 어어 여차 아이 잔다 어? 그 노래 아닌데? <웃음> 어어어어어어어뒤뒤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내 어, 어, 뒤에! 내 뒤에도! 내 뒤에도! 내 뒤에도! 양을 지켜라! 미쳤구나 <웃음> 죽은 자들아! 미쳤구나 아주 그냥 배가 고파서 피가 까지요 어 네, 내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요거 요거 요거 먹으시오 아 고맙소 감염된거 아니지 너? <웃음> 어! 우리마을 제일의 기계쟁이가 익사했소 음 이쪽이요 이쪽이 오! 어, 와 뒤에 봐! 오우씨 나를 봐라 이 녀석들아! 양보지 말고! 됐다 나는 어떻게 나가오? <웃음> 잠시만 기다리시오 청나라 상인분은 뭘 짓습니까 지금? 저희 따거가 지들 상점을 짓고 있습니다 아 아오 슈프마켓 <웃음> 그다고 아무것도 아네? 나요 나요? <웃음> 그 아뇨아뇨 따고? <웃음> 나요 나요 <웃음> 아뇨 또동왔다고 <아니요>. <웃음> 어? 2D의 잘 들리는 중국어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하하 <웃음> <웃음> <웃음> <하오, 하오. 웃음> <웃음> 이게 그 유명한 블렌더라는 것이요? <웃음> 섞어 섞어 기계가 이거요? 섞어 섞어 기계? 이거는 어디다 쓰는 것이요? 오. 안산한 학금. 오. 오 이런 식으로. 음, 음, 음. 그러니까 요쪽으로 끌어올린 동력을 갖다가 어, 이쪽으로 이어 가지고 요 아래에 있는 이 두꺼운 기어는 역할을 지금 하는 게 아, 맷돌입니까, 이게? 예. 아! 사탕수수를 갈아 가지고 설탕을 만드는 겁니까? 어, 어이, <웃음> 예예나으리 예. 이거 내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여기 기계 만드시는 집현전 학자님 겁니다 다 이거는 학자 나라 예예예 예, 예, 예. 기약 하소 <웃음> 뭐라고요? 학자가 돼야 비지 있어서 이게 저희 하오. 겁니다 하오 그러면 좀 나중에 가져가십시오 나으리 하오 아우 아우. 이용료. 사기당한 거 같다는 소리를 하고. 이용료 받겠다고 하십니다. 돌아가세요 일단. 아우. 두고 바라라고 하십니다. <웃음> 왜 지연하세요? <웃음> 왜 지연하세요? 저녁자가 <웃음> 아무것도 <9월간> 안는데황해가지고 방패는 <웃음> 방패나. 왜 그러는? 이쪽에 우리들만의 집을 진짜 어때? 우리도 내집 마련해야지. 어. 어이 광대야. <웃음> 아니 저 추노꾼이 지금 <웃음> 아주 만만하게 보내 나를 아 광대야 일로 와봐라 내 너를 위한 안락한 집을 만들어놨어 어, 어 빨리, 와, 빨리! 잠시만요 여봐라 너희 같은 어이? 이 똥개 같은 것들이 잘 곳이다 부상전환님이 여 화가 났다 그러면은 그놈 위에서 이렇게 깨뜨리는 거야 <웃음> 안 그래도 이렇게 우리 고립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허 신분의 벽으로 어찌 감히 <웃음> 아이 추노군 내집좀 네, 그래. 만들어 보게 여기 있잖소 어허 <웃음> 사람들을 봐줄 집을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알겠소 알겠소 여기가 무녀집이오 <웃음> 무녀 아니다 은여집이오 <웃음> <응>. 자 가까이서 <웃음> 환자들을 살칠 수 있대 환자들이 다 저기서 잔않소 <웃음> <웃음> 그렇긴 하네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어 뭐야 왕자 있던 금붙어 누가 떼갔네? 진짜 좀 도둑이 있는데? 앙페나 혹시 너니? 누가 그걸 떼갔다고? 어 그걸 떼갔더라고 누가? <웃음> 나는 그 정도는 안, 아니야. 아니 근데 앙페나. 어. 아무리 우리가 그지라도 그래. 내가 그래도 나무 캐 왔어, 앙페나. <웃음> 뭐야 이게? 미안하지만 여기는 농장 지역이라서. 아, 근데 뭐할 때왜 주? 다 없애주길 바라겠네. 아 은현님. 나 은여 아닌데. 아 저기 저기. 기분 나빠. 아니 아 저기 수락치워수락나그 급식 아줌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아니? 어디 있어? 아, 누구야? 좀 진단을 보시죠. 어디 있느냐? 일단 지하에서 진단을 보시죠. 아까 우리가 침대를 만들어 놨으니. 솔직히 너무 열악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꾸 그냥 열악한 거 그러니까. 따지고 말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목숨 중요하지 않나 지금. 어, 쟤 라고 하오 라고 하십니다. 저이 사람인가 봅니다. 일단 이거 하나 먹어보거라. 냐 허? <웃음> 이러시는데? 내 약이 얼마 없으니 다투서 오지 말거라. 나는 좀 재료 좀 찾으러 가야겠다.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우유, 설탕, 코코아콩, 달콤한 열매 어? 죽었는데요? 어? 좀비가 돼? 헐! 진짜 좀비됐다! 정신 차리시오 자네! 아니! 진짜 좀비됐어! 저 어디 가는 거요? 아! 갑자기 오징어를 공격하고 있어 오징어가 먹고 싶었나봐 아, 저그 오징어 혹시 잡으면 오징어 먹물 나오면 좀 가지고 있으시오. 그것도 다 요리 재료요. 우리 주민이 좀비가 됐는데 오징어 먹물이 중요하오? 백성이 좀비가 됐소뭐 어떻게 해? 아니, 음식에 미쳤나 저 사람이. 100년 만에. <웃음> 어, 어, 드디어 나를 좀 보는 거같소이다가두겠소 오징어 쳐다보듯 쳐다보지 않소? 아이씨. <웃음> 아, 어, 아, 어. 오, 오, 오, 오, 가뒀습니다. 가뒀습니다. 이 좀비가 아니오! <웃음> 아여기있구만 이번엔 연어야 미계한 똥막대기들아 아세자저하 오셨습니까? 일단 너 엎드려 뻗치고라 아왜 그러십니까? 들어오기 전엔 존댓말 쓰라 그러지 않았 <웃음> 들어왔으니 내가 위 아니겠느냐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됐다 막았다 어, 이건 또 뭐냐? 이게 바로 목검입니다. 그 대련할 때 쓰는 것이지요. 나랑 대련을 한번 해보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배가 고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웃음> 어이, 그럼 시작하자꾸나. <웃음> 좋아. 농담도 심하십니다. 그리고 왜 협도를 드십니까? 시작하자고. 혹시 사이코십니까 그 칼처럼 생긴 롤리 팝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먹는 거라고? 제가 칼 이렇게 목구녕으로 넣는 차력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해보거라 해보거라 근데 그거 할 거면 넣었다 빼야 되는 거아니냐 그럼 이제 다시 꺼내거라 근데 막빨개빨개 보이는데 뭐가 붙었습니까? 힘이 붙습니다요 힘 오! 어, 어. 힘자랑 좀 해보거라 어. 그럼 협도로 내려치면 되지 <웃음> 도망가는데요 음... 그럼 혹시 세자정학계 시험을 한번 해봐도 너 흰버프 끝났잖아 아 죄송합니다 이 똥막대기가 <웃음> 그냥 나를 한번 쳐보려고 하준게야 <웃음> 목이 달아나고 싶은자냐 <웃음>